와우! 새로운 포켓몬세상! 어, 뭐야! 스타팅 자체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어, 얘네도 있네! 연번이도 있고! 아 개굴린자! 개굴린자 해야지! 개구마루 해야지! 개구마루! 좋아요! 아 귀여워 죽겠네 그냥! 아하! 일단은 오늘부터 할 컨텐츠는 이거 그냥 포켓몬과 함께하는 포켓몬입니다! 너난 연병 연병아연 m b 연병 연병 연 y I 이이이이 연병 아연 u m 야연 y u 파이트 y u m 몬 y 려와서 b y Yumby, y u 건 b y Fight, Pokemon, d e r 연병 c k y 연 m b y o 이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은 챌린 그거 하나는 좀 내놓죠 내놓고 <웃음> 알았어알았어 <웃음> 숟가락 살인마라고 알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해변가로 할까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포켓볼 모양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저거봐 갸라도스 저렇게 떠 있는 거 봐요. 옛날에는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한 차례 되면서 스타팅 종류도 엄청 많아지고, 지금 더 좋아졌어. 나올 때랑 달라지고, 그죠? 화이트 물대포, 빵. 여러분, 지금 이거 경험치는 3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볼 만들려면 얘들아 규토리 해와야 돼, 규토리. 우리 공동체를 이루자, 어때? 대답이 오네. <웃음> 우리의 마을을 만들자고요아 마을? 그래? 네네. 좋은 생각이요 일단 저는 근처에 있는 규토리를 다 쓸어와서 규토리 독점을 하겠습니다 공동체라는 말 모르지 <웃음> 아 그래요? 아, 다두자고요 <웃음> 이거 이장의 권한으로 막 이상한 컨테이너 지어는다 부수겠습니다 이장도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럴까? 그렇지 야 완전 민주주의 가자 이런 기회 흔치 않다 하지만 시장은 여러분 우산주입니다 맞지, 음... 맞지. 그게 우리 스타일이니까 만약에 제가 이장이 된다면 이거 나무 뿌리만 캐는 거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벌써 가이장이 된다면 꼴보기 싫은 여러분이 원하는 한 사람 5분 동안 노비로 부릴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제외한 아니 그럼 서로가 서로 지목하면 어떻게 서로 노예 교환 노예 음. 2D님은 의약 없나요? 가만히 있는 게공격입니다 어? 2D 뽑아야겠다. 어? 자유경제 시스템에 의거하여 어? 저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어? 뭐 시, 시키지 않는 상사. 어? 그럼요. 이 오히려 좋을지도? 그러면 은 스폰 지역 근처에서 마을을 지을 겁니까? 스폰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한번 다 모여볼까요? 떨어져. 다 모여서 한번 마을 주민 회의를 한번 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시 대통령 할게 임시 대통령 임대 임대 우와 걔 멋져 보인다 어. 우와 어. 야이씨 신비록 와 어, 어. 걸어 다니는거 봐라 이거 안장 채워지면 대박이겠다 그지 어어얘 잔다 신비록 어머 너무 신기한데 야, 신비록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기 뒤쪽으로 해서 마녀 보여요 마녀 네 음, 저기 뒤쪽 마녀? 저기 마녀 뒤쪽으로 해서 마을 지어봅시다 어때요? 저쪽에다가 어, 마을을 지어보도록 합시다 고고 고고고고고고 뭐 좋은 곳에 자리 잡아가지고 땅 장사해야겠다 네, 쟤는 왜 이렇게 장사치야? 장사치 H <웃음> 약간의 집이 지어진 다음에 진짜 시장투표 해야겠다 그지? 근데 시청자가 뽑히면 어떻게 해? 일단 후보는 직원즈 내에서 하죠 어, 뭐 H도 일단 열어두고 가능성을 네. 거절 안하네?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도 제약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 부의 몰림, 부의 쏠림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오, 아, 맞습니다 부의 쏠림 무조건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정 사람이 독점하는 행태를 맡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예. 예. 돈을 많이 가진 자한테서 빼서서 누나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뺏겠습니다. 뺏어서 네가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이 생존기에서는 뭐 다이아 갑옷 뭐 이런게 중요 하진 않습니다 예뭐 볼을 만들 때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만 딱히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규토리 그리고 포켓몬이 중요하죠 왜냐면 포켓몬 대회는 어쨌든 열 테니까요 야 근데 여기 시작한 거 연비가 좋아하겠다 여기 라플라스딱 나오게 생겼는데 맞아. 혹시 나는 건축을 잘해서 그냥 나는 나만의 도시를 짓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조금 떨어진 곳에 또 입지를 마련해 줄게. 나중에 철도로 있자. 이것이 참또 추가로 좀 받아야겠다. 이거 그 게시판에 글 작성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사람 좀 받아야겠다. 어때? 조금만 어, 조금만. 어, 조금 어, 좀 건축 잘하는 사람으로다가 야생 건축 딱할 사람으로다가 딱 구해 가지고. 어..일단은 너무 배가 고파서 깨비참이라도.. <웃음> 아 맞다 잉어킹 잡으면 되겠다 잉어킹 넌 뭐야? 3 1랩이네요 죄송해요 아야 김이라도 굽자 김 자유로운 민중의 지팡이로서 오늘도 순찰을 돌아보도록 하지 누가 뽑았는데 <웃음> 누가 누가 너를 임명했는데 내가 할래 <웃음> 안 시켜주면은 로켓 날 거야. 협박이자다 <웃음> <혈판이잖아. 웃음> 이건 뭐야? 아니 그러면은 경찰을 하겠다고 해요. 나 민중의 지팡이 경찰. 하지만 무슨 나한테 말하라고? 경찰도 임명을 해야겠어. <웃음> 대통령이 뽑히면 그 사람이 경찰을 임명하는 거야 어때?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또 이제 권력의 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야. 따로 누군 거지 경찰한테 자신의 공격을 근데 그 사람이 그 나물의 그 나물인 될 텐데. 아니 근데 어? 그 나물에, 그 나물에 너는 어떻게 붙이기잖아? 믿어 너는 저요? 저는 그래도 이제 여기저기 치중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누가 <웃음> 믿냐고 그럼 체캐빈 구속수사 하겠습니다 <웃음> 구속수사를 가이 서버 만든 최캐빈부터 구속수사 하겠습니다 아니 어,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아닙니다 어허 어허 저기 어허. 잠깐 초록 거기에 멈춰 지금 길에다가 지금 흙 놔두면 뭐하는 건가 빨리 흙 치우게 그러게 치워 다시. 지금 말이이 마을에 이뭐 하는 거이 그래 경관을 뭐뭐 뭐 어? 안방이야? 맞아 어 다들 여기 다 자기 집 안방이라 생각해. 아름답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래, 그래. 관리하고 저거 저거 저거 저 누가 저런 흉물스러운 기둥을 저거 저거 아 스폰 표시구나. 어 TP 적발. TP 흑교석형에 그 추한다. 흑교석형. <웃음> 그 <웃음> 야흑요석 형이 국룰이지 서버에서는. 맞지. 그흑요석은 누가 캐지? <웃음> <처음> <웃음> 그게 없네. 그 흑교석을 누가 설치? 나중에 흑요석 형. 그흑요석을 가져오자. 구해오자. 그래. <웃음>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초범이니까. 그래. 초범이니까 흑요석을 가지고 와 너가. 그래야 돼. 아, 그래. 오케이. 그걸로 이제 합의 보도록 하지. 야 어떤 나쁜 자석이 자꾸 내김 훔쳐 가냐? 사건이 생겼는데요. 해결해 주시죠. 어, 나 봤어 방금. 뒤는 에 초록색으로. 뭘 봤지? 입술에 모든 뭐 김이나 떼고 말해. <웃음> 난 석탄을 먹은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 석탄을, 석탄을 먹었어? 이 녀석. 어쩐지 입이 검어터라니. <웃음> <웃음> 여러분 함부로 막 못생기게 땅 파고 크리퍼 터트린 다음에 안 치워놓고 이런 거 자제해 주세요. 못생긴 게. 아예 못생긴 게래. 뭐라고? 진짜야 못생기게. <웃음> <웃음> 못생기게. <웃음> 으음 누군가 여기 마을 중간에 이거 지금 공용 화로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채워주세요 여기. 너무 불편하고 이거 평탄화를 하려면 해버리고. 음 맞지 맞지. 좋아 좋아. 투표 안 하는 거죠? 그래도 이미 뽑힌 거 아님? 이얘 <웃음> 잡으면 되나? 얘안 잡힐 것 같은데 나한테 싸워봐. 어차피 나 회복 되니까. 아예 캐치 안 돼, 캐치 안 돼, 캐치 안 돼. 캐치가 물대포, 안 돼라. 물대포, 물대포. 만날 수 없어서. <웃음> 만나고 싶은데. 네. 이런 기분이 그런 거야. 됐다, 이겼다. 캐치 유, 캐치 미. 어? 나 이거 진화 된다. 개골 반장. 와우. 와우. 음 평탄하자고 패가면서. 누가 평탄화를 이따위로 해놨지? 하려면 이거 다 없애놓던가 아주 잘하고 있구만 맞습니다 맞지 그렇지, 그렇지. 광산입구를 정하자 그러게 야, 광산입구 어, 우리 다같이 쓸 광산입구를 하나 정해서 맞지 맞지 하고 들어가야겠다 일단 어. 마을부지를 정하겠구만 아까 저항 <웃음> 예 여기 마을부지인데? 어. <목소리> 예 <목소리> 시청 시청을 정해야지 거기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 거 아닌가 여기 세 칸을 계단형으로 파죠 이곳으로 말할 거 같으면은 이제 아오집입니다 음 근데 자네가 건축가인가 저요 예 아니요 저는 그냥 나대는 겁니다 음 왠지 건축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더군 <웃음> 와 좋아. 이 아주 그냥 흉물스럽구만아우지같애 경찰 맞죠? 아 그럼 그럼. 자네는 내가 뭘로 보이나? 아 대통령 이미 뽑히신 것 같아. 아니 언니 언니. 세금을 안 썼지 않나. 세금 아. 받아 먹으면 경찰이고 쓰면은 대통령이지. 아아 아, 그럼 그럼. 너 점프하고 싶어서 여기 흙 설치한거 싫어야 아무것도 안하고 뛰어댕기기만 하고 있잖아 너 지금 아니니 아니니. <웃음>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 <웃음> 아 좋다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임금 아니 대통령 어떠신가들 여러분 힘드네. 이렇게 린민들과 함께 일하는 수령. 상 약간 국재자들이 같이 일하는 거좀 이렇게 티 내더라. 지 약간 그거 뭐다 이미 다해 놨는데 와서 깔짝하고서한 사진 한방 찍고 인증샷만찍고 야, 진짜 쟤네 여기 와보지도 않으면서 끝이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건축가는 없나? 아니, 그 주소 같데왜 반발이세요 자꾸? 근데 아, 이 운전말. 진짜 위안한데. 너 포켓몬 레벨 몇이야? 왜? 요 빡빌 거 같으니까. <웃음> <웃음> 나. 나는 포켓몬을 안 싸워. 난 돌로 <웃음> <뭘로> 싸워. <웃음> 나 칼로 싸워. <웃음> <웃음> 어이, 당신 레벨을 구직구라도 그 포켓몬은 나를 <웃음> 굴킬 수가 없어. 포켓몬 사람 때리는 법 없냐? 나는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지금 마음을 받고 있어, 얘들아. 아, 이건... 아니지, 아니지. 그건 유명세지 마음이 아니지 음, 음, 음, 맞지, 유명세가 맞지. 아니라 지금 너네 나뭐 들고 있는지 보면 깔아 쫙! 놀랄텐데 그냥 인플루언서지 맞지 맞지 <웃음> 어, 인기 많다고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유세석씨가 그 대통령 했지 나는 유세석씨 대통령했으면 좋겠어 <웃음> 나도 찬성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네 난, 오, 그래. 말인데? 어, 난 그래 어난 그래 하지만 케빈형은 대통령하면 안돼 케빈형은 인간을 싫어해 <웃음>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존재해 나는 내 팬들은 좋아해 내 팬들은 내가 좋아해 그러니까 내 팬이 되면 돼 <웃음> 저는 제 팬이 아니어도 제 팬이요? <웃음> 일본이 아니라는 거 일본이요? 일본이 어도 아니어도... <웃음> 어, 일본이 아니어도 다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음? 이상하다 빗소리 저번에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싶어서... <웃음> 어? 진짜? 내가? 용담입니다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회약물고 <웃음> <웃음> 아주 그냥 <웃음> <웃음> 아, 방금은 거짓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MSG 좀 쳤습니다 어디지? 어떻게 가요? 나한테 TP 한번 타 당신을 TP 불법 이용제로 고소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타라면서요 사퇴하세요! 사그하세요 아, 태하요요 생겨서... 아,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아, 아, 라래요 아, 아, 그래요? 아, 아, 직 용암을 아, 그래요? 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곧그평요로 옵니다. 이녀래 녀석. 이 녀석. 상대 후보의 말을 믿다니 이녀 사라인다고 하면은 그.. 어기 에 있나? 이거 어, 범죄 기록 다 쓰겠습니다 당신이 아, 아, 아. 뭔데요? 당신.. <웃음> 당신이 뭔데요? 님이 <웃음> 뭔데요? 맞습니다 <경찰입니다. 웃음> 님이 뭔데 그걸 기록해서 님이 벌을 줘요 민증의시팡입니다 <웃음> 누가 뽑았는데요? <웃음> 무맨 라이더 근데 경찰을 왜 뽑는 거 아닙니다? <웃음> 에? 진짜 할뿐그 배트맨이랑 뭐가 다른데? 아 배트맨 경찰나이저 의뢰 하나만 할게요 경찰나말서 마시죠 날이... <웃음> 저는 누군가 시켜서 했을 뿐인데 그게 불법이라고 신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동주한 사람 있는 건가요? 예, 누구죠? 저 뒤에 노란 머리입니다. 같이 쓰겠습니다. 체케빈 범죄 치킨 범죄 치킨 정말 전문적이지 않군요 <웃음> 용어가. <웃음> 차라리 무슨 무슨 죄라고요? 남용죄. 어 이건 약간 있어 보인다. <웃음> 2D의 천재적인 발상이 모두가 지금 1등을 바라볼 때 대통령을 바라볼 때그아래등급을바라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포켓몬모드 연구하면서 알아낸 게 있다고? 바이옴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포켓몬이 나오는 바이옴이 다 따로 있다고?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지? 우리 마을 지금 많이 지어놨는데 자 우리 포기하지 말죠! 텐모니아뭐 멀리 가서 뭐해오면 되죠 음 맞지 맞지 주전투 진화시켜서 타고 가면 되지 맞아? 바이오이뭐도가 거... 못... 거 아니잖아 못 타는거 아니야? 못타 근데 그거 공중날기안 배워서 그럴거에요 음... 진짜로? 오 어... 만약에 네말 맞으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야 그러면 이거 있잖아 그러면 몇몇은 좀 나가봐 사는거 너무 귀여워 근데 일어나봐 싸워보게 자는 애 습격 <웃음> 자는 습격 어, 자는 애 습격 어, 일어나서 나 때린 방금 순간 하지만 난 이미 두 대를 때려놨다 위법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H야 예? 너 나랑 사업 하나 할래? 음. 뭐죠? 다른 사람들이 다이아를 캐올 때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를 모으는 거다 오호. 어허... 규토리 사업을 말씀하시는군요. 규토리 농사를 하자. 아니. 이런 충성도를 보이다니. 어차피 내가 뽑힐 거라고 알고 있구만. 아, 이거 누가 터... 더... 아, 이 참이... 시민 의식이 이게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터트린 자국을 어? 쏙 빼고 이렇게 안 채워 놓고 가면. 아이고 참 이게 무슨 일이야? 음? 누가 이렇게 땅을 못챙기게 파놨지? 호호 <웃음> 맞습니다. 오? 어? 어? 얘 이루치인가? 누래 왜 이렇게? 피존 2 이루치 나왔어. 어, 저한테 에? 울트라볼이 있습니다. 음, 음, 이쪽으로 와주세요. 엄청 먼데. 디피타 또한번 타. 또뭐 당신을 tp <웃음> 불법 사용 죄로고발하겠습니다알아불요 사용 0! 불법 사용 0! 불법 사용 0! 불법 사용 0! 불가 사용 0! 불법 사용 0! 불 사용 0! 불사합니다 어디 계시죠? 야, 근데 얘 레벨이 용 0! 불법 사용 0! 불법 사용 0! 불법 사 엔더진주 하나 엔더진주 나중에 마스터볼 같은거 만들때 필요할걸 Endogenjo. Endogenjo. Endogenjo. Endogenjo. Endogenjo. Endogenjo. 가 n d o g e n j o Endogenjo. e 지 d o g e n 어 미친? 아이고. 어!! 어!! 대박 어? 이것이 그 어. 바로 이게 시장의 자격 이게? <웃음> 아니 이걸.. 이걸 잡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볼 하나 던져서 탁야 어떻게든 안장 구해서 피존투 한번 채워보자 되나 안되나 안장을 줬어 투수가 오 어떻게든 우겨 넣어봐 등에 매개해 어떻게든 입에 물려 그냥 음 그러면 어떻게 타 안 돼. 이리는못 하는구나. 아, 담에. 마음에 안 드네. 야, 누가 이거 채우라니까 또 물로 채워 놨냐? 폭발한 거. 어, 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음. 그다 무슨 운동있게래 하라는 줄. <웃음> 범인 빗솔. 바닥에 깔아 놨길래. 아이 사람아. 푸데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후보야. 이후보야? 뭐 어떻게 불러야 돼 그럼 내가 이, 이 씨야 마이후보님마 얘랑 지랑 똑같은 펭귄했어 <웃음> 둘이 보고 있지마 이상하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죽는거야 도플갱어 어잉? 펭귄만 뭐? <웃음> 뭐야? 펭귄 매니아네?